어이 시간. 내든 원래 약간 말랑말랑하고 이게. 아저가 이 천만짜리 물건인데. 이제, <strijon� Oy> <proprieties> 그 <Ortiz> 이제 각광류 경매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른 시간이 온 거거든요. 그래도 횡합니다. 네, 그 이유가 오늘 이제 물량표를 보게 되면 물량이 거의 없어요. 대게 조금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그래도 이제 킹크랩 시세는 대충 한 7만원에서 8만원 선요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게 같은 경우는 한 4만원에서 4만, 4만 5천원 선요 정도 움직이고 있다고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또 주변에 점포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 랍스터 선어고요. 이제 킬로에 만 구천 원. 이건 킹크랩 선어인데 이제 킬로에 이만 육천 원 판매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맨 왼쪽에는 브라인, 브라운 킹크랩이에요. 이거 킬로에 만 육천 원 판매하고 이제 흥정하고 있는 그런 중이에요. 네, 털개는 한 마리가 저기 선언데 3만 원에 판매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암꽃게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한 중순에서 한 3월 말 정도 그 정도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암꽃게는 네, 조금씩 들어오나봐요 암꽃게 아, 열망 열망 써써 얼마씩 해요 4만원 네 가격도 비싸죠 네, 그럼 얼마씩 하세요 5만원 그 다음에 이제 흥정하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티끄럽 4만원 어쩌먹는거 얼마기 되게 훨씬 낫죠. 저는 복지 뭐. 어? 응. 말랑말들 응. 원래 껍데 약간 말랑말랑해도 네, 살이 통통한 응. 거예요. 그살 그러니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 예. 진짜 좋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네,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투피 킹크랩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경매장에서는 이제 탈피가 허물을 벗으려고 하는 킹크랩을 이제 칭하는 말입니다. 근데 만져보면 살이 없는 것처럼 물컹물컹해요. 그런데 이게 수율이 대박인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따로 준비 중이니까 요거는 제가 완성이 되는 대로 바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얼마짜리에요? 어! 25,000원! 25,000원 다음은 이제 소매점인 이제 믿음수산 쪽으로 왔습니다 여기도 물건이 없죠 자 믿음 수산 밴드에는 당일 판매 시세가 이렇게 올라와요 어, 그래서 낮에도 방문해서 구입 가능한데 그 대신에 이제 재고가 있는지는 꼭 문의하고 방문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찜이나 퀵 택배 고속버스 택배 다 가능합니다 제로페이 수산물 대전 상품권도 사용 가능해요 네, 지금 여기 대게나 킹크랩 같은 경우는 밴드에 안 올라왔거든요 현장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 시세가 안 맞으면 출하주가 물건을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철수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오늘 다 철수했다고 합니다. 상에서나오게지만천이3이가 이걸 철이따이이거 팔게 없어게요아뭘이 네, 통관이 많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물건이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올지는 조금 이제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대신시월드로 왔습니다. 여기도 이제 밴드에 당일 판매 시세가 올라와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낮에 방문해도 구입 가능하고 그 대신에 재고 여부 꼭 확인하고 방문 드리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찜, 퀵 택배, 고속버스 택배 모두 가능하고 수산물대전도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통산이 많이 되면은 근데 확실히 통산 그냥도 한 이틀 연속 크게 쳐져야바늘이좀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없다가 딱 떨어져요 이렇게 없다가 내일 네 물량 터지면은 자주 물건 사느라고 가격이 비싸고 한번더 터져야 돼 쭉쭉쭉쭉 많이 타터는요물안흉일지면2 5 0 0원2 5 0 0원 그리고 다행히는 2 5 0 0원이건 위에 한 원래 3만원 못해 산것같 그냥, 그냥. 어디피 많이 사가지고, 또싼거좀 많이 사가지고, 그냥. 가격 네. 안걸리고 그대로 팔기는 음. 요새 대게는. 요새 대게는. 요새 대는요거 대게는. 요새 대게는. 요새 대게는. 요새 대게는. 요새 게는 요새 대게0요게는 요새 대게는. 요새 대게는. 요새 대게는. 요새 대5는요0 대게는. 요새 고게는대는게는 고마워. 고마워. 제일 완어 먹었어. 찢어 먹어 찢어 먹었어. 찢어 먹어 찢어 먹었어. 찢같이이먹어 당연히 저희는 전쟁 치하고이얼마이고에서 좋은 거나 빼오는 아. 나매장 낙선은 워낙 안 좋은 것만 그라고하니 네, 다음 찾은 곳은 전복 전문점인 동양물산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경매장하고 영업시간이 동일해요. 보통 9시, 아침 9시 30분 정도분 닫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로페이 수산물대전 사용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가격은 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오늘 바랍니다. 다, 다다 그래요? 어, 7, 오늘 살밥은 어때요? 어, 이거는 보통 이 이거 좋은 거 있고, 별로인 거. 네. 어, 어, 오늘, 어, 별로인 게좀 많이 나와서 약간 짜진 것도 있고요. 아. 근데 뭐, 먹을만 할 거예요. 그래도? 그거는 근데 저는 못잡고 이거는 이게나와 이게, 몇미짜리인거야 이게? 이거는 13짜리13 밑짜리. 14 밑짜리. 14 밑짜리. 14 밑짜리. 네, 다시 경매장으로 와서 페류 보러 왔습니다. 먼저 여기 이제 전복 11미짜리입니다. 이거 키로 32,0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11미짜리는 거의 뭐한이 정도 가격 유지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왕으로 쪽인데 요거 사이즈가 괜찮은데 1만 원이면은 괜찮은 것 같았고요. 네, 소라는 여전히 가격이 비싸고요. 쭈꾸미도 그렇게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가격이 전체적으로 좀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 비하면 좀 오른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조개는 뭐 올해는 조금 많이 비싼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굴 같은 경우는 2kg가 22,000원. 가격이 더내렸죠 지난주가 한 12,000원 정도, 1kg가 12,000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주는 한 11,000원 이 정도인데, 이 시세는 매일매일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경락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도 시세, 제 영상 보시고, 제 장을 보실 때는 참고용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백합이 보였어요. 여전히 백합은 많이 비쌉니다. 한 방이 저기 이제 18만원 이구요 네, 다음 찾은 곳은 어, 시그 초이수산이에요 한 마리짜리 굉장히 큰 사이즈 물건인데요 요게 지금 한쪽에 35,000원까지 떨어졌어요 물론 사이즈 대꾸 받고 약간 있긴 한데 이게 단단한 것도 있고 무른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오는게 6마리건 아무거나 3만원 보시면 되고 영어는 원은 세종류가 있으세요 15마리 요거는 지금 한짝이 아무거나 2만원이고 요게 좀큰 사이즈인데 7마리 요 사이즈가 지금 한짝에 여기 지금 6만원 요 사이즈가 15마리 이게 8만원 인가리 하루였는데 지금 거의 죽은 것 같고요 요거는 키로에 지금 13,000원 보시면 되고 지금 65,000원 그 다음에 요거는 또큰 사이즈 2 0마리에 결은 요거는 20마리가 한짝에 지금 9만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준치 8마리 요거는 지금 반원 5천원 저거는 이제 B급이에요. 한 1300g 정도 되는데. 요게 이제 두 마리가 7만원 보시면 되요. 어, 350g 10마리 짜리에요. 이런 거는 한 짝이 지금 요것도 7만원. 얘까지 15만원 나오고요. 얘보다 큰 8마리 600g 짜리. 요 사이즈가 한 짝이 지금 16만원. 얘보다 큰 7마리 짜리 700g. 얘도 지금 16만원. 에요 900g 짜리 더마리만 들어있어요. 요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짝에 13만원 보시면 되고요. 그 이제 1000g짜리인데 A, B, C도 좀 차상하는 거거요그래5만 원에 그것 때문데여러분한 짝이 지금 물어마경우가 15만 원까지나 10만 원그램 50g짜리 3 마리 그럼 제가 치고 많이 나오던데. 1000g짜리에 이거 15만 원에 그이가 이제 2000g짜리 물건인데 정말 6만 원째가 나오죠. 너무 길어서 나도 지금 그렇게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깔치 1 어, 3 0 0 g 넘는 것도 있고, 안넘는 것도 있고, 여기 5 0마리가 한정이 20만 원나니까한 마리 사 4만 원 정도 네, 다음은 C7번 그러니까, 대원수산으로 왔습니다. 아주 3만 원, 3만 원박스를1발0는1 0만원1 0만원 좋다, 0만원1 0만원1 0 0 0 0만원만원원 s a 는 4만 a m a s a 이 a 가격 m a Sama, Sama, s a 요 a Sama, Sama, Sama, s a 데바닥에 m a Sama, Sama, Sama, Sama, Sama, Sama, Sama, Sama, Sama, s a m 데 지금 이제 Sama, Sama, Sama, Sama, Sama, Sama, Sama, s 3 0 0 0원요6 0 0원 1,600원 그래도 요새 금태 가격이 좀도 이제 다시,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가요? 없어, 어... 안나니까 네. 저건 얼마씩이에요? 3 5 35,000원? 네. 35,000원? 네. 국산 주꾸미가 3,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55,000원이요? 네 킬로에요? 네킬로에요네 그리고 이제 문어인데 요거 박스 밑에 가격이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오늘의 마지막 하는데, 드린 곳은 C14번 영남아기입니다 어, 요거는 ]입니다. 20마리 만원 어, 젓가자미는 12마리, 13,000원 요거 지금 뭐 핵감청어 만원 어, 18마리 같더라고 이면서 20마리짜리 고 14마리짜리 25,000원 어, 생물이고 지금부 먹으면 맛있지 이거 강원도 핵감새우 요거는 5만원짜리 갖다 5만원 팔고 있고 너무 비쌀 때는 그냥 원가 저거는 통발이라고 씨알도 크면서 물도 엄청 좋아 아주 쫀득쫀득해 저거 5만 5천원 예, 생물 우럭 남의 거 8마리짜리에요 2만 5천원 저 10마리짜리는 1만 5천원 그었을 때하고 틀려 어 요거는 4만 5천원 6마리 씨알도 크고 좋아요 아구는 2만원 2만, 2만 5천원 3만원 오늘 아구 저렴하고 통어 2만원 2만, 2만 5천원 어, 홍게 오늘 가격 내렸다 어제보다 2만원 말만 잘하면 18,000원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노량진 수산시장 새벽 경매장 아, 장보기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